맞어요맞어요 맞어요. 네, 그런 생각 맞아요, 맞어요 맞아요+ 맞아요 정확히 아주 많다는 얘기를 해주니요 맞아요+ 맞아요 매운 거 드신 줄 알았어요 네, 그, 그 옥상에서 떨어질 때 우리 <웃음> 어우리는 모습이 야, 진짜 대단한 신념이다 어, 맞어요 맞어요 맞아요, 맞아요. 나는그걸좀 느끼고 맞아요+ 맞아요 잘한다 느꼈고 자 적시장. 적시장. 적시 나와 적시이나적시신이 나와 정신이 나와 정신이 나와 정 불게요. 와정요이꾼 TV 효자 효녀들 아 아, 거 같은데. <웃음> 빠른 자, 오케이 빠른 애들 아, 술티요. 네. 이게 지금 술꾼 도시 어... 여자들 우와! MD 상품. 아 네네 MD 상품. 아니에요. 아니라고 합니다. 오지마시 마디 패브릭 사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. MD 아닙니다. 한분좀 <웃음> 돼요. <여기. 웃음> <여기. 웃음> 네. 그 앵글 되게 재밌어요 지금. <웃음> MC 배님 여기 사장님 집 오고 계세요. 어 그러니까 이게 앞치마를 갖고 올거로서 어. <웃음> 오뎅 국물 좀더 드릴까? 요아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어, 좋습니다.